검은 사막 모바일은 모영승.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영승입니다. 커버비스트는 설식당이에요. 시어지입니다. 편을안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립처럼 보이지만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제흑정령 손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손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 손재주도 제가 좀 빠지지 않. 컵을. 원래 이런거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내야 돼요 이렇게 은민피디님 한번 드릴까요? 아주 <웃음> 펄쳤죠? <웃음> 이렇게 안생긴 안좋은느낌 짠! 이상의 짱형님이요 저희 펄식당에 음식을 책임져주시는 영양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80살 영양사 이왕화 영양산 하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일단 아, 만들어 먹같아요뭐 <웃음> 벨... 앞에 나누면은 좀 저희 직원분들이 먹지 않을까 위생적으로 안 되나 <웃음> 나중에 미래 따님이 요렇게 네. 만들어서 엄마 내가 손톱 빌렸어 <웃음> <웃음> 나 봐봐 투덕! 시식까지 맞춰보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담하게? 아담하게 입에 아아쓱 넣을 수 있는 넣어 어떻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위생적으로 아무 래도 없었다는 듯이 모르지 마세요. 양손은 또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손편이 완성이 된다. <웃음> 된다. 뷰티 블로거 스타일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어. 아. <웃음> 음, 요리도 텐빨이 필요합니다. 빨대 필요하다. 빛빨이 그럼요. 빛빨이 그럼요. 빛빨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수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 열성으로서 이렇게 빨대를 <웃음> 이용하면 빨대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이제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음. 한번 반말을 음. 맞추고 <웃음> 이렇게 맞는 <하면> 거예요. <안 웃음> <안 웃음> 도움을 반말해요. 충분히 아, 귀여운데. 진짜. 바로 포장까지. 음. 아, 아까 전까지 말도 되게 막막했는데 이거 어떻게 선물해요? 사실 맞아요. 먹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청미도 노력이 보이는. 네. <웃음>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 그렇죠, 정말 마음밖에 없는 느낌인데 저희 영양사님 네.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잘또 완성을 했어요.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구독 <웃음> 좋아요. 이라고 저 영양사분을 모시고 흥 편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용기 조심해서 또 다녀오시고, 그럼 저도 추석에 푹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